안녕하세요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할로윈 대위 저희 서바이벌 팀 할로윈 매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기 뒤에 보이시는 저 통닭 분도 할로윈 분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미리 인트로 영상 찍고 오늘 하루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할로윈 복장을 준비를 안 했고 저희 팀원들 어떤 복장들들 준비해 왔는지 같이 한번 즐겨 보실게요. 종이 어요 네. 종이 근데 아아그 복장 튼 복장 복장 복장. 복장. 아, 사이즈가. 복장이. 합시다 형님은. 신속 기동됩니다. 꼭 음. 타고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차돌아, 일로 와라. <봐라. 웃음> 오랜만에 진짜 많이 모였는데. <웃음> 오. 가 아. 아직까지. 고 왔네. 왔이새야아아빨리 <웃음> 아, 와, 딱바 뭐? <웃음> <모친> 게임 하겠습니다. 누구 게임아? 어느 환경에서 나오셨어요? <웃음> 야 오늘은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되겠네 일일이 모자이크 안따도 되겠네 아 이분이 이분은 모자이크 처리 확실히 해줍니다. <웃음> <웃음> g r a c i s 시신 거어쨌습거기 <웃음> 정! 정사! 이런 젠장! 전사! 전사님, 편생님 벌써 전사를. 아니, 난 자꾸 저기를 맞추고 싶지. 저기를 맞추고 싶지, <웃음> 저 사람. <웃음> 맞추고 싶지. <야. 웃음> 갑자기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비가. 비에 있잖아요. 비가 오고 있어요. 아, 또 됐어. 오랜만에 지어나. 네. <웃음> <웃음> 아! 전사! 처음 사서 회로 한번 나가고 어, 회로 교체하고 오늘 첫 게임 들고 왔어요 이거. INF CQB M4 아. 전반전에 11.1볼트 배터리 아. 넣고 몇판 못뛰고 아. 작살났어요 총리 일단 총이 고장이 났습니다. 총이 고장이 났고 작동을 안해요. 배터리 넣어도 작동 안하고 해서 아마 회로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구매를 해서 두번 정도 사용했는데 두번다 회로가 나가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네요. 일단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보증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뭐석 달이면 석달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소비자가 사서 쓰다가 하루만에 회로 나가버리면은 이제 회로값 3만원에 공임이 추가가 되겠죠. 교체해야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생각 안듭니까? 이게 총이 네, 1회가 되겠습니까? 국회로. 네, 아무튼 일단 샵에 한번 들고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총은 게임의 영역볼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출.